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폴리아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폴리와 사랑을 뜻하는 라틴어 아모르의 합성어인 이 단어는 비독점적 다자연애를 뜻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남녀 한 쌍이 연인 관계임에도 서로에게 다른 애인을 허용해주는 관계입니다. 현대사회의 일부일처제와 대치되는 사랑의 형태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간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현재는 백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백세가 된 시점에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200세 시대, 혹은 그 이상의 500세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많이 있는데요. 사실 남녀가 서로를 만나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할때 설레는 그 감정과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길어봤자 대부분 1에서 2년입니다. 때문에 결혼 전 연애를 많이 해본다 한들, 결혼 후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한 사람과만 60년 이상 사랑을 해야 하고 다른 이성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다 한들 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유럽 국가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부부가 되어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간섭을 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 당사자인 그 남녀 둘만 서로가 심플하게 지내다가 서로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랑을 찾게 되면 헤어지게 되는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앞서 말했던 이보다 더 진보적인 마인드에 폴리아모리를 선언하며 여러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취향은 다른 것이니 극보수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는 죄악이다라는 의견부터 연애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 두 번째 즉 세컨드를 두지 않고 한 명의 애인만을 두는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폴리아모리와 같이 서로가 동의만 한다면 서로에게 세컨드는 물론 서드 이상의 애인까지 허용을 해주며 서로에게 질투나 소유욕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람들까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는 되는데 너는 안돼 라는 내로남불습성 즉 나는 세컨드든 서드든 여러 명의 애인을 두어도 너는 질투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 애들과 데이트를 하든 같이 여행을 가든 간섭하지 말아야 하지만 너는 나한 명만 바라봐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공정거리가 되겠죠. 몇년전 베트남에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에게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은 한 한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받은 그 여자와 그 남자는 한동안 교제를 이어나가다가 서로가 마음에 들어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결혼식 날 당일 신부가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란 신랑과 그의 가족들은 하객들 한명한 한 명에게 물어보니 하객들 중한 사람이 어떤 남자가 신부를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는 바로 경찰에 신부가 납치되었다고 신고 후몇 시간이 지나 신부에게 연락이 와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신랑과 몇몇 지인들이 신부를 찾게 되자 신부는 납치가 아니라 자기가 따라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합니다. 알고 봤더니 결혼식 날 신부를 데려간 사람은 그 여자의 전 남자친구였죠. 그전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였던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를 놓치기 싫었는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었고 그 여자 또한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있다가 순순히 따라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결혼식은 파토가 나지 않고 연기가 되어 며칠이 지나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 그 여자는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인 그 사람이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그래서 그 남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가서 그 사람을 간호해 주려고. 다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너무 화가 나서 넌 나랑 결혼한 사람인데 그 남자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한다고? 너그 사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그 여자는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물어보자. 그 여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빠는 돈이 많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가난해.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매달 100에서 150만원의 돈을 주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더가관이었던 것이 허락만 해준다면 서류상 결혼은 당신이랑 한 것으로 할 테니까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이혼하자는 말이야? 아니 이혼하면 오빠가 나한테 매달 돈도 더 이상 안줄 거잖아.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고 결혼한 상태에서 나는 그 남자랑 살면 안 돼? 돈은 매달 주던 대로만 줘도 돼. 그러면 그 남자랑 결혼해서 그 남자한테 돈 받고 살면 되지. 나는 왜 끌어들인 거야? 그 남자는 가난해서 우리 집을 도와줄 수가 없어. 오빠는 돈이 많잖아. 그러면 현실을 인정하고 돈과 사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너는 결혼은 나와요. 금전적 지원은 받고 싶으면서 사는 것은 그 남자와 살면서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그냥 너한테 돈만 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가끔 우리가 같이 사는 집에 와서 오빠랑 같이 사는 시간도 많이 보내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이혼하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후그 그 남자는 장모님을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장모는 사위 괜찮아. 남녀 사이라는 것잘 알잖아. 길어봤자 몇년 지나면 자네도 다른 여자를 사귈 수 있는 것이고 저 남자도 또 다른 여자 만나게 되면 둘은 헤어질 텐데 그러면 그때 같이 살면 되지 뭘 그리 걱정하고 그래아 그리고 올해 처남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돈좀 주게나. 이 여자는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폴리아모리와 같은 생활을 하고자 했지만 한 가지 이기적인 것이 처가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그 한국 남자에게만 요구를 한 것이었으며 함께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인 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한국 남자에게 빨대를 꽂아 뽕을 뽑으려고 하는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남자 또한 결혼할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ATM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끌리는 성적인 매력도가 떨어짐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자의 아버지 뻘 혹은 할아버지 뻘의 나이차에다가 외모 또한 현실은 하타치라서 절대 여자와의 첫 만남에서 성적인 어필을 못함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왜 나와 결혼하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매달 지원해주는 돈은 생각하지 않고 술집에서 접대 멘트로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몇번 들었던 터라 자기의 성적 매력도가 뛰어나서 그 여자가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자기 딸버린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자기는 오르가즘에 충분히 도달을 하게 되니 상대방도 좋을 것이라 착각을 하는 것처럼 해당 여자 또한 자기가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주는 상대방도 주면서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과 떡을 치는 이유가 매달 돈을 받기 위해 하나의 노동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미래에 발생할 결혼 후 집안의 경조사 혹은 다른 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큰 돈이 나가게 되어 어떤 다른 돈을 못 주게 된다면 같이 있을 때 스킨십을 해도 거부를 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으며 왜이 다른 돈을 안 주냐고 징징거림이 잠이 들 때까지 계속 들어야 하는 상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니까 서로 같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반해 남자는 대화도 통하지 않는 여자의 껍데기만 보고 아내를 구하는 것이 소위 말해 번식과 떡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사람을 돈을 주고 산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인드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기 위해 쓴 돈과 매달 신부에게 결제하여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돈으로 그 돈으로 차라리 유흥을 즐기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매일 유흥업소에 가서 술값과 떡값을 쓰는 것보다 매매혼을 하며 매달 신부에게 돈을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고 하며 결혼할 여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인 욕구 그리고 번식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인간들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결혼 후몇 년이 지나 권태기가 와서 어떤 달은 한 번도 안 했으면 그 다른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는 건지 순간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주고 결혼을 하였지만 대체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욕구 에서의 대상이 오히려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하면 물론 바람이나 유흥까지 허락하지 않아 오히려 스스로의 욕구를 억압시키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그 욕구 에서의 도구로 생각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처음 구입과도 같은 결혼을 할 때도 비싼 돈을 주고 하였는데 훗날 후회를 하며 헤어지게 될 때도 비싼 돈을 주고 헤어져야 하며 그 여자는 돈과 함께 한국 국적까지 보너스로 얻어가게 됐고 실제 마음으로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다시 결혼하여 당신이 그 남자에게까지 한국 국적을 선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융비에 쓰는 돈보다 매매운이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국적 취득과 돈을 목적으로 자신의 청춘을 팔아버리는 그런 매매운을 선택하는 여자들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옛말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서로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매매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택은 시청자분들의 몫이겠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그 사람의 시간을 살수 있지만 결제가 중단되는 순간 그 사람과 계약 또한 함께 해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